여러분, 주방 필터를 선택할 때꼭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. 첫 번째는 바로 염소를 제거하는지, 두 번째는 불순물을 제거하는지, 세 번째는 중금속을 제거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워터헬 주방 필터는요. NSF 인증, KC 인증, 그리고 먹는 물, 식수 전 항목 테스트를 합격했어요. 이 상자를 열어보면요. 필터 관리 카드, 제품 설명서, 카달로그 그리고 본체하고 필터가 들어있습니다. 일단 필터를 보시면요. 일반 그 얇은 세디먼트 필터라고 하죠. 그거보다는 훨씬 더 두껍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. 그 이유는 세디먼트 필터 플러스 카본 필터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세디먼트 필터가 한 1개월 정도 주기를 두고서는 갈아줘야 한다면 이 워터웰 필터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갈아주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두께가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 기간은 더 길어진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먹는 물 그러니까 식수 수준의 정밀정수가 가능한 카본필터는 강력한 흡착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카본필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염소제거가 가능하고 1에서 3미크론 이상의 미세녹이나 중금속 흡착은 물론 발암물질이나 냄새까지도 제거해줄 수 있어요 제품을 설치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해요 근데 그 전에 우리집 그 수전이 자발한지 거위목인지, 코브라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자바라여서 자바라 제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. 자바라 같은 경우는 일단 보체하고 뒷부분을 분해를 시켜요. 그리고 필터를 껴야 되는데, 필터의 앞과 뒤에 구분이 있어요. 왜, 오링이라고 하는 그 꽈란 링이 있는데, 걔가 앞쪽으로, 앞쪽으로 들어가게 딱 해주시고, 뒷부분에 뚜껑을 닫아요. 그리고 수전으로 가서 수전을 쭉 잡아당겨서 앞에 헤드 부분을 돌리면 되게 쉽게 빠져요. 톡 빼고 내가 만들어놨던 워터에 수전을 돌려서 끼워요. 그러면 끝이에요. 끝인데 여기서 물이 안 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수전을 딱 틀잖아요. 물을 틀잖아요. 그러면 물이 쫙 나오는데 수압이 되게 시원해요. 버튼 하나를 누르면 직수가 나오고 버튼 하나를 또 누르면 분사가 돼요. 물이 되게 시원시원하게 나와가지고 기존에 그 수전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우와 소리가 나게 정말 시원하게 물이 나오더라고요. 이게 그이 워터의 수전 앞부분에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쓰여있는데 요 부분이 미세올 살수판이라고 수압은 세고 물이 튀는 거는 적어지고 해가지고 수압이 세다 보니까 또물 사용량이 한 번에 쳐넣어오니까더 빨리 세척이 빨리 돼서 물 사용량이 오히려 적은 그런 또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 이렇게 워터엘 주방 필터를 교체를 해봤는데요. 교체 방법도 되게 쉬웠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염소 제거, 중금속 제거 그리고 불순물까지 제거가 되고 내 눈으로 우리 집 필터가 어느 주기만큼 지저분하게 되는지 녹슨 부분을 얼마나 필터가 먹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건강한 삶으로 내가 한 발짝 다가갈, 다가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주방 필터를 갈아야 되는데 어떤 걸 갈아야 되나 오토의 제품은 어떤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.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